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그러다 보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많이 찌뿌도 하고 기운이 없고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 내용은요. 요가에서 수리한아마스카르라고 해서 연속해서 하는 이제 동작들이 있게 됩니다. 서서도 하고요. 숙이기도 하고 앞뒤 다리 간격을 넓게도 하고 이런 동작이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세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 두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럭 없으시면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가진 상자 형태의 딱딱한 물건을 가져오세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딱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골반 넓이로 블럭을 놓으시면 돼요. 골반 바깥쪽 넓은 만큼 놓으시면 되고요. 네, 깊이 숙이는 자세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숙이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10개를 모두 들어서 간격 넓게 벌려주시고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가락 밑으로 내리세요. 무릎을 굽혀줍니다. 깊이 숙이는 자세에서 특히 뒷면이 뻣뻣하신 분들은 잘안 숙여지는 분들 있죠? 뒤 다리 당기고 허리 당기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무릎을 굽혀줍니다. 네, 육가 자세에서 숙일 때 무릎을 펴서 상체하고 하체를 만나게 해서 일명 여러분들이 폴더처럼 접힌다고 말하죠? 그때 무릎을 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세 중심의 핵심은 복부를 당기면서 발이 지면을 아주 강하게 누를 수 있고요. 허벅지에서 엉덩이죠. 골반을 위쪽으로 뻗어 올릴 수 있는 뒷면에 위쪽을 잘 신장시킬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억지로 뒤로 밀어서 펼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은 오히려 무릎을 굽혀서 할 겁니다. 특히 허리가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릎을 충분히 굽혀서 하세요. 네, 숙이는 동작에서 무릎을 펴고 완전히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것은 좀 고급 단계에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몸의 상태를 무시하고 너무 억지로 늘리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가에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강제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네, 한 번에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굽혔다고 랬죠 발바닥에 아래에 중심이 있습니다. 손을 블러브 위에 놓으시고요. 이 허벅지 뒷면에서 엉덩이 방향 위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허리는 밑으로 내리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다.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힘은 복부 그리고 뒤쪽 허벅지에서 엉덩이 방향 이 면을 위로 뻗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내리는 힘, 내리. 이세 방향의 힘을 쓰고 있죠? 자, 다시 한번배 당기고 발바닥 밑으로 디디면서 골반을 위로 천장 방향으로 쑥 들어 올려주세요. 무릎을 밀면서 보통 힘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배를 한번더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이때 상체 내리는 건 너무 힘쓰지 마세요. 허벅지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뻗어 올리는데 일단 중심을 두겠습니다. 무릎도 뒤로 너무 밀지 마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뒤가 심하게 당기는 분일수록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배를 당기면서 골반만 위쪽으로 뻗으려고 하세요. 배를 바라보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어, 자세에서 무릎을 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뒤쪽이 아주 강력하게 확장된 느낌이 있으시고요. 발에도 힘이 있고요. 허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허리가 당기는 느낌은 오히려 적어지게 됩니다. 네, 허리를 늘려서 허리를 당기는 자세로 전골자세를 하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현대인들은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상태 많이 앉아서 있기 때문에 허리 주변의 근력 자체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해져 있는 허리 근력을 강력하게 막 당기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오히려 자세를 하면서 허리 쪽에 근육, 근육에 무리가 오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제 자세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두 팔을 이렇게 위로 뻗어주세요. 이 뒷면에 엉덩이에서 허리, 허리에서 등 방향으로 척추를 길게 뻗어주시고요. 앞면에서는 가슴 옆구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크게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손 흘러 발바닥 디이면서 골반을 천장 방향으로 무릎은 굽히고 있습니다. 들이시면서 상체 가볍게 세워주시고요. 네, 오른발은 블록쪽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왼발은 뒤로 멀리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 발목과 무릎 이 사이가 수직이 되도록 하시고요. 왼쪽 발가락을 한번더 밑으로 꾹눌러드리세요 들이쉽니다. 등이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왼쪽 엉덩이는 뒤꿈치 방향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에도 힘을 모아주세요. 한번더 들이쉽니다. 정수리 앞으로 왼쪽 뒤꿈치는 뒤로 뻗어갑니다 깊이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에 힘을 모아주세요. 네, 배를 한번더 안으로 힘껏 당기시고 왼발을 앞으로 네, 잠시 복부 당겨서 내쉬고요. 이때도 무릎 굽히세요. 오른발을 뒤로 멀리 보내 보겠습니다. 쪽 왼쪽, 아래쪽 다리 수직 유지하시고요. 들이쉬면서 등 머리 방향, 오른쪽 엉덩이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내쉴 때 배를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세요. 다시 들이쉽니다. 턱을 약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정수리 대가선 방향으로 길게 오른쪽 뒤꿈치는 아래쪽으로 오른쪽 발가락에 지금 힘이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뒷발 앞으로 가져옵니다. 네, 발가락 다시 넓게 벌려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배를 한번더 안으로 당겨주세요. 턱도 안으로 당깁니다. 네, 들이쉬면서 배를 바라보고 청추를 부드럽게 위로 올라오시고요. 열심히 가슴 열어서 뒷면에 허리하고 등을 위로 길어지게 합니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천천히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팔이 내려올 때 뒤쪽에 엉덩이 근육 안으로 힘을 모아줍니다. 잠시 그대로 선 상태에서 숨을 고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해보실 수 있겠죠? 이 블록을 잘 사용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숙이는 자세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하시고 나서 허리에 약간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조금 무리했구나 생각하시고요. 숙이는 각도를 조금 덜 숙이시면 돼요. 대신 발바닥 힘껏 디디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뻗는 동작,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오늘 더운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